소매 기장을, 양복 소매 기장을 밑으로 안 줄이고, 위로 줄이는 방법을, 간단히 줄이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지금 기장을 2인치를 줄이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인치를 줄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재단하는가 한번 봐봅시오. 여기 헐떼기 하기 전에, 기장을 줄이기 전에, 여기를 잘라내도 되고, 여기를 잘라내도 되는데, 옆에 지금, 부리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좀 부리가 한 6인치 반 정도 되거든요. 8분의 3 6인치 8분의 3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5인치 반정도줄이겠습니다 5인치 4분의 3정도로 그래서 지금 몸판을 지금 줄여놔 품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품을 줄여서 소매를 재단할때는 어떻게 재단하는게 제일 쉬운가 그래서 한번 제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매부리를 좀 줄여야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줄일겁니다. 앞판이 이게 앞판인데 될수있으면 이쪽으로는 건들지않고요. 약간만 이렇게 챙는겁니다. 여기서 평택에서 고쳐가지고 왔다는데 옷이 많이 잘못 고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고치는 겁니다 이거는 광지방역시고요 항상 볼 때는 이렇게 봐봐야 돼요 어쩌다 보면 안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맞네요 몸판에서 지금 얼마를 지었냐면 1인치 1인치 반정도를 줄였거든요 암무런 몸판에서 그래서 이제 기판에서 쳐낼 겁니다 시작이 안맞네요 본판에서 1인치반 정도를 쳐냈으니까 여기도 1인치반 정도를 쳐내야 되겠죠 이거 가 완성선인데 이렇게 박혀었던것 같아요 이렇게 박음선이 이렇게 치면 너무 많이 치니까 저는 이정도만 칠습니다 나중에 많으면 좀 접어 질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칠 겁니다 좀더 쳐야될것같아요 가위가 정상인죠 가위가 그런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기장을 1인치를 줄여야되잖아요 기장을 1인치를 줄이면은 여기서 위에서 1인치 이렇게 내려면 오 됩니다 여기도 1인치 여기도 1인치 여기도 1인치 이렇게 해서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이 소매를 재단을 해놨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끄어주면 되겠다 이게 섬해산이구요 반대로 이렇게 접어야 되겠죠 수장을 한번에 놓고 자를거니까요 그대로 잘라버립니다. 시점 포함된 거죠, 지금 여기가. 근데 이따 잘라놓고 설명할게요. 여기는 암호를 지금 여기에서요. 지금 잘못 잘라졌어 요 이게 지금 곡선이 몸판하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원래는 여기서 이만큼 여기 잘라내는 건데요 몸판하고 봐서 좀 이따 다시 자르겠습니다 몸판하고 돼가지고 이걸 이렇게 잘라주고요 여기가 아무리 밑에가 이렇게 있으면 은 곡선이 없으면 체입니다 체가지고 소에가오어요 이렇게 여기를 파줘야 돼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조금 더 파야 되겠죠? 그냥 계랑이 밑에 채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안 그러면 계대이 밑에 채예요. 지금, 일단 오라를 맞춰서 자르고요. 그냥 이렇게 크지. 응. 똥하기 큽니다 이렇게. 그는 1인치 정도가 이렇게 남겨져야 돼 여기가 있네 우가 중심을 표시해줘야 되겠죠 물라가 너무 많이 크면은 나중에 소매를 다리면은물라가안에서 체해가지고 물어요 운다는 얘기는 꼬글꼬글 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소매 재단을 끝났는데요.